하트 쉐입 클라다 링 제작 과정 보시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일랜드 전통 반지로 유명한 클라다 링 입니다. 클라다 링으로 검색하면 뭐 위키의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크게 중앙에 하트, 그 위에 왕관, 그리고 하트를 잡고 있는 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아일랜드의 뭐 전통 반지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애국심을 나타내는 반지라고 하고요. 기원은 뭐 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8세기 정도, 또 현재 이름인 클라다링은 19세기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클라다링의 클라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마을 이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위키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은 뭐 이런 부분 아니고 이 제품이 사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네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글로 보기 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발 아닙니다 손입니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하트가 어, 손톱을 향하느냐 가슴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른손에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손톱을 향하는 경우는 싱글이고요. 두 번째, 오른손에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가슴을 향하는 경우는 연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왼손에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손톱을 향하는 경우는 약혼했다는 의미고요. 이 네번째 왼손의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가슴을 향하는 경우는 기온자라는 의미입니다. 왼손이 약간 뭐 동서양 막론하고 기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디입니다. 의뢰자께서 손모양의 디테일이 살았으면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선 난집 하트 쉐입의 형태가 뭐 정확 하게 어떨지 몰라서 베젤 폭을 꽤 두껍게 마진을 두어서 잡았습니다. 어, 왕관 부분은 깐발로 포인트를 주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디자인의 핵심인 손입니다.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썼고요. 물방울 스타일의 밴드의 손목에는 팔찌까지 포인트를 주어 디자인 완성했습니다. 주물한 모습입니다. 딱 보았을 때 이게 그 손이 하트 난집을 받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그 느낌 드는지 봤는데 그럭저럭... 이미 잘산것 같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잠시 이전 디자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하트코 스톤의 형태가 뭐 제조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질에 여분을 많이 주었는데요. 어, 세팅하는 과정에서 폭을 그 스톤에 맞게 연마해서 어, 테두리가 슬림하게 잘 빠졌습니다. 어, 손가락과 왕관 역시 잘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